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을 계정 삭제 y i n g What a 데 o 막대기 d 개가 보일 겁니다 e 것을클릭해주 u 요 설정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좋은 말을 클릭해주세요. 고객센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 창에 보면은,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는 말이 들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을 하냐면, 삭제 치세요. 그럼 삭제라고 말을 치면은, 여러가지 말이 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내 계정을 아예 삭제하고 싶어요. 하신 분은 내인사 계정을 삭제하려면 눌러주세요 넘기다 보면 계정의 연구 삭제를 요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그런데 여기서 1번에 모바일 블라우저 또는 컴퓨터에서 계정 삭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계정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정 삭제 하는 공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계정 삭제를 해가지고 잠시 인스타 활동을 쉬고 싶으시면 비활성 할수 있는데 비활성 하는 거는 잠깐 정지, 일시 정지를 한다는 체크박스를 클릭 후 여기서 내가 왜 삭제하고 싶은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광고가 많다. 너무 내용이 많고 산만하다. 시작할 때 문제가 많다 또는 팔로워 사람을 찾을 수 없다 그리고 개인적인 보호나 문제가 있다 다른 계정을 만들었다 또는 삭제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또는 기타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눌러, 눌러서 기타를 눌러서 내가 왜 삭제하고 싶은지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제 비니번호 자기가 여기 만들었던 계정에 비니번호 치고 여기 밑에 인스타 계정 아이디를 와 함께 삭제라는 걸 누르면 됩니다. 보면은 내용의 밑에 회원님의 프로필과 계정상세정보는 2022년 5월 7일에 숨겨지며 해당 날짜에 한달 동안 잘 생각해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준건데 왜냐면 한달 동안 이게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져 아 나는 삭제해야지 했는데 그 다음 날아 아니야 이좀 너무 추억이 아깝다 이런 분이 계실까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많으니 여러분께서 언제든지 삭제를 할수 있고 아니면 아 보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서 계정 삭제를 할수 있으니 혹시나 인스타그램이나 하는 계정을 삭제하고 싶다 하신 분은 저처럼 이렇게 참고해서 계정 삭제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니 많이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